아 어,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다시 소환해줄게 아 당하면 빡친다고요? 아 그냥 당연히 빡치라고 하는건데 방송을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봅시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썼는데 내가 잘못 쓴 거예요? 글을 잘못 쓴 건가? 청자 영상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걸 아이디를 아이디어로 잘못 알으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헷갈릴 수 있나? 사진까지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진 주인 알아서 아이디를 내가 적으라고 게시글을 올린 건데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고?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딱 보고 나서 좀 모자른가? 일단 다 받긴 했어요 둘중하나요 나를 먹이려고 저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모자른 건지 둘중 하나야 1에서 파티해도 되지 않나 예, 해도 돼요 1에서는 이제 파티해도 됩니다 어느 게임처럼 누적 소울 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비번, 비번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만 내가 뭘 어쨌다고 아 근데 내가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이렇게 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증하는 관계라서 처음에는 혐오였는데 찍어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적응을 했어요 이제 애증의 경계지 애증 나도 그래도 사람인긴 한가봐 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맞아 우리 전에 썸네일 찍으려고 검 들기 했었잖아요 그거 채택 안 됐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썸네일 화면이 더 잡혀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어 아니면은 그거 하든가 예전에 망자 파티 1 2버전이었 12, 12번이었나 아, 10몇 아, 10, 항상 다크 소울은 그런 게 있어 훈수가 너무 많으니까 방송하신 분들 있으면은 유비이신 분들 그냥 따뜻한 눈으로 지키마만 봐주세요 근데 솔직히 이 게임에 훈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<웃음> 게임 자체 어렵다 보니까 무기 뭐가 가장 좋으세요? 최근에는 굳이 좋은 거 따지다 보면은 잘 모르겠어 저는 다 쓰다 보니까 무기 냉간한 거는 아 요즘은 이거 쓴다 페링 방패 마법 페리 쓸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이것도 무기입니다 나한텐 무기야 <웃음> 내기준에서 이것도 무기야? 클리어모도 나쁘지 않지 이사람몇 끝까지 회복 안 하는 거야? 밥은 먹고 좀 다니세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다니세요 음, 앞점 넣으세요 <웃음> 흑기사 무기는 근본 중에 근본이죠? 항상 1인분은 했었어요 흑기사 무기 대부분 제초하는 사람들 중에서 역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 제가 전에 닥수투 했었을 때 제초 들어와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여버렸거든요 <웃음> 그거 알고 보니까 제초라며 그것도 난 몰랐지 청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, 날 진짜 죽일 생각으로 오더라고 싸움이 느끼긴 했었어 애초 투수였으면 은 인사를 하거나 그냥, 그냥 뒤에서 따라다니기만 하, 할 텐데 그건 또 아니었어 가끔 저한테 PVP 잘하는 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주소지가 좀 잘못되긴 했는데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침입 들어오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좀 pvp를 잘하고 싶다라는 건데 정식으로 pvp를 잘하는 거랑 침입을 대처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침입이 들어온 사람을 대체를 하려면 은 일단 꼴밖에 하면 됩니다 <웃음> 그리고 제가 굳이 사다리 그거를 내가 따로 편집해서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써먹으라고 그래서 그거 실제로 잘 써먹으신 분이 있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생방송은 처음이세요? 난 저런 거볼때마는참 두려워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왔을까? 앞으로 생방에 이제 벌어질 일들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까? 난 그게 참 두려워 방송 보면서 배울 거요? 제 방송에서 배울 건 인성질밖에 없어요 <웃음> 나는 솔직히 뉴비가 내 방송 보는 거는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보긴 보더라도 좀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뉴비 입장에서 인성, 인성질부터 배우면 은 이게 성깔이 안 좋아지거든 <웃음> 성깔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엘드링 넘어와서 또내인성질 그서배울거아니잖아요 엘딩님께서. 아, 두렵다. 본편 안 밀고 성당에서 바로 DLC만 달린 적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스스들한테 인성질 하려고 갔어요. 예. 다 써내놓고 저기로 뛰어갔어요. 아, 참고로 알아두세요. 만약 여기서 DLC, 자기는 DLC까지 샀고 성당에서 침입을 당했다. 여기 그냥 게일한테 말해가지고 도망가세요. 그러면 압류형 무조, 무조건적으로 송환이 됩니다. 내가 해봐서 저 강제라서 어쩔 수 없어 게일을 통해서 텔포 타는 거는 강제라서 압령 무조건 송환돼요 내가 해봐서 아 직접 보여드릴까요?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여러분 다시 소환해줄게 아 당하면 빡친다고요? 아 그냥 당연히 빡치라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걸 물어봐요 당연히 빡치라고 하는 건데 아, 아, 아, 아 미안하다고 요새 어린애들은 1트 가능하다고? 신세대잖아 신세대니까 뭐 아마 모든 버스는 1탄에서 잡진 않았어요 무조건 한 번씩은 죽었어 나도 그때 본인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자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어디가 아름답다는 거죠? 그저 그 자리에 간 늙은 망자밖에 없었어 오래보긴 해야죠. 채널 포인트 쉽게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. 구독을 하시면 돼요. 뭘 하려는 거야? 아 이거 유도 아닙니다. 구독 유도 아니에요. 채널 포인트를 좀 손쉽게 더 모을 수 있다는 거를 방법만 알려주는 거지 제가 따로 유도한 건 아니고요. 유도가 아니라 강매군요. <웃음> 어 그래 돈 내놔. 그걸 <웃음> 가져와. 엘드링은닭리보다 암령이 더 불리해질 것 같다고? 오픈월드라서 그런가? 하긴 침입해도 어디 뭐 땅덩어리가 하도 넓으니까 찾아다녀야지 근데 침입이 하는 쪽이 불리하다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에, 저도 그거는 좀 찬성은 합니다 당연히 침입한 입장에서 불리한 거는 맞지 음 불리한 건 맞지 어찌 보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제가 인성질을 하는 거예요 <웃음> 야생 암령한테 내가 인성질을 한 이유가 있어요 날 죽이려고 들어온 거잖아 목적 자체가 놀러 온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인성질을 하는 거고 단어 예전이 좀 그립긴 합니다 지금도 학고긴 한데 예전에도 진짜 학고였거든요 그때는 야생화력 은근히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옛날에도 인성질 좀 하긴 했어요 안 보이는 데에서 인성질을 좀 많이 하긴 했었지 생각이 있습니다 망자 커마 대회 이세상에 망자가 아니다 점수 측정 기준이요? 내 맘인데요? <웃음> 내 맘인데? 설교자 얼굴보다 더한 커머가 없다고요? 더한 걸못 보셨구나 저분은 병자마을이 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자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심연이 있다고 심연까지 안 봤구나? <웃음> 난 엄청 심한 것도 봤어요 <웃음> 왜 그래? 뮤즈씨요? 아니요나 혼자 해야지 뮤즈씨한테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정신적인 피해가 갑니다 이제 <웃음> 날 탓한다고 왜왜 왜 나를 불러놓고 왜 이딴 걸 보여주냐고 <웃음> 그럴 것 같아서 이 망자들을 이끄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. 아, 싫어요. 아, 싫어. 나 자부심 느끼기 싫습니다. 나난 과감히 버리겠어. <웃음> 난 과감히 이 자부심을 버리겠어. 혹시 시자화터풀한 개만 찍고 클리어는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? 보내하세요 <웃음> 제가 어쩔 수 없이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다 들어줬어요 다 이것저것 들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한턱 끝도 없더라고 맨날 들어주니까 이게 현타가 언제 왔냐면은 가시가옷을 굴러서 개를 잡았을 때 <웃음> 근데 좀 현타가 오더라고 아나 이렇게까지 <웃음> 해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서라도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겠어 진짜 다크솔 영상 중에서 제일 긴 영상 가지고 있는게 나밖에 없을겁니다 왕자는 부끄럽지만 돈이 된다 나도 돈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어디 서 감히 뒤져 빨 려고？어, <웃음> 나, 안 걸릴 줄알았 는데, 이게 걸리 네 어허, 물러나 다니. <웃음> 아! 그 <웃음> 죽었어 뭐야 왜 죽은 거야 이거? 아 유혈충동으로 자살한 거예요? 근데 나는 왜 보질 못했어 그러면? 자기 영체에 관심이 없으신 아왜뭐뭐뭘또 꼬투리 잡으려고 <웃음> 저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죠 난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지 돈 내놔 선생님 나가봐요 한분더 소환하게 야, 너무하다니? 아니 죽여달라는 거 아니었어? 누가 봐도 죽여달라는 거잖아 여기다 암명 사인 그어놓은 거면 왜 자신의 선택에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죠?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제 오지도 말았어야지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패링 안되던가? 양자빈데 델리가 안해보고서 판단하면 안되죠 해보고 판단해야지 <웃음> 아이 사람들 진짜 가면 갈수록 눈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내가 인성질을 이제 안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배우, 배우거든 이제 이제 가르칠 건 없다 <웃음> 이 소환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이봐! 저리 믿겨 친구! 로더 있는감? 요리한 특대검은 불속성인데 뱀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? 죽을 때까지 패면 돼요. 이야기 쉬우시죠? 죽을 때까지 패면 됩니다. <목소리> 이전에 알바 각방 아니었나요? 어? 잠깐만 나 잘못 꼈나? 아 그러네. 잘못 꼈네 알바 각방 맞아요. 왜 아무도 왜 언급을 안 해주는 거야? 어떻게 알았어요? 맨날 끼고 다니니까 난 몰랐지. 여러분들 다들 실격이야. 이걸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? <웃음> 못 알아본 사제비? 부족하다. <목소리> 아, 알겠습니다. 못 알아볼 수 있지. 음, 성능 확실하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보스도 투수가 나올 텐데, 투수는 뭐, 뭐잘 하시고요. <웃음> 제가 달리 뭐, 말할 건 없고요.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! 아! <웃음> 시가 왜 이래요? 회복이 없으신가? 회복이 없으신가? <웃음> 아니 이걸 날소하해요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. 사장님한테 따지세요. <웃음> 아, BGM이나 들어볼까? 어차피 좀 잡아야려면 좀 남았으니까. 야, 확실히 BGM이 다 끝내주긴 해. 근 나는 이거를 몇백 몇번 들어가서 질려가지고 난끈 거지.